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문어 시즌이 오픈이 됐죠 나는 직접 내가 만든 채비로 출조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경험을 토대로 그 영상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원줄은 1.5호에서 2호 이 정도 그 정도로 일반적으로 출조하십니다첫 번째 채비는 엄청 간단하게 아시죠 원줄에 직접 연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호 핀도레입니다 이 핀도레는 인터핀도레라고 핀도레 중에 끝부분이 스냅이라고 하는 건데 핀더레는 그냥 걸기만 하는 그런 거 있다고 하면 이 녀석은 끝부분을 좀 휘어서 탈출하지 않게 뻗어지더라도 그런 것도 좀 방지하려고 이런 식으로 요즘엔 된게 많은데 이 녀석은 제가 보기엔 문어 낚시에는 이 녀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두 가닥 접으시고 직접 통과시키시고 한번 한번 묶으세요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묶으시죠 한번 이렇게 묶으셨잖아요 그럼 이 튀어나온 접은 부분 여기를 벌려서 두 가닥 통과시켜서 한번 묶으시고 나온 부분 두 가닥이니까 접은 부분을 피셔서 핀돌이 한번만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끄세요 이렇게 그냥 묶으세요 그냥 이게 팔로모노트예요 안 풀리니까 걱정 마시고 합사든 나일론 사든 팔로모노트 많이 쓰세요 원조 끝에 큰 핀돌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통 이렇게 하세요 베이직으로 고추장 뭐 이렇게 하고 추 중간에 하시고 레이저나 이렇게 간단하게 작년에 군사 선생님들께 배우는 문어 그때 이 채비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채비의 간결함은 진짜 좋죠 핀돌이 하나만 묶으면 되니까 제 견해는 두 가지 이유로 비추합니다 합사 튼튼해 보이죠 그대로는 엄청나게 튼튼해 이거 이 정도면 고래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스크래치가 살짝 나면 보풀이 나고 한 가닥 두 가닥 하다 보면 문어를 걸었을 때 걸어 올릴 때 그때 딱 끊어지는 수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원줄에 직접 하는 거는 쭈꾸미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서식하는 환경도 거칠어 봐야 잔 돌바닥에 이요 거기 무슨 밑걸림이 있겠어 문어는 기본 돌바닥이 30cm 정도 되나? 그 정도예요 이거 추후 20포인데 여수만 가보세요 조립 느린 날에는 조금 덜 할지 몰라도 재물 내물 넘어가 봐바닥이 20% 닿지도 못해 근데 바닥은 굉장히 거칠어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 채비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 바닥 돌멩이 요정도 25-30cm만 되더라도 스크래치 무지하 많이 납니다 쭈꾸미와문어 뭐 완전히 다르니까 원줄로는 문어낚시는 쓰시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이유는 한 마리가 걸려도 이렇게 되면 애기가 부자연스러워 이게 이미 벌어져 있는데 여기서 걸렸다고 하면 다리를 뻗어 가지고 도망가려고 막 공격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하나에 다리 하나 빨판 아니면 다리와 다리 사이에 막 그런데 걸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순서를 바꾼다고 할전정 머리가 붙어서 얼히설키 해가지고 랜딩 확률 걸어서 올리는 확률을 높이는 게 무는 악시인데 얘는 벌어지게 돼 있어요 물속에서 유형도 자연스럽지 않고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 녀석은 비추합니다 이 녀석은 12호예요 많은 경험상 제 나름에는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겪어보니까 10호는 약해 세번네번마다 엿슬림 뭐 이런 거 있으면 확인해 봐야 되고 그 엿슬림이 조금 깊게 스크래치가 생겼다 하면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16호를 해 봤어요 안 끊어지는 건 너무 좋아 근데 조류 가아 그래서 12호로 안착하게 됐습니다 원줄 12호 끝부분에 핀도래나 도레를 만들어 줍니다 가급적 도레가 좋습니다 왜냐? 원줄 끝에 핀도래를 방어을 다시거든 그러면 개폐가 되는데 굳이 핀도래 더 하는 거는 낭비니까 그러니까 도레가 뭐냐면 핀도래이 클립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을 도래라고 하는 거예요 원줄에 핀 도래가 있으니까 걸면 되잖아요 한쪽에 그럼 한쪽은 도레만 있으면 되니까 두번 접으셔서 두번 접으셔서 한번 슬쩍 한번 슬쩍 묶고 나와, 나와 있는 부분을 벌려서 그냥 쭉 당기시면 돼요 발로몬트왜 알려 드린다고 했죠? 왜 추천 드린다고 했죠? 묶기 너무 간단하고 안 풀려 강성이 걱정 마세요 자 하나 연결했죠 10cm나 15cm 밑에 또 팔로마루 묶으면서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이건 뭐 숙련되고 그런 것도 없어 원체 간단해가지고 그리고 강성이 뒷받침돼요 94%면 그냥 원줄이야 자 10cm 15cm 밑에 좀 짧게 했죠 왜냐 이 화면이 작아 그리고 25cm 위치라고 치겠습니다 화면 작아서 미니멀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또 팔로마노트 자뭐 이런저런 매듭 많은데 팔로마 매듭 이거 하나만 아시면 다 쓰실 수 있어 원투에도 쓰실 수 있어 의심이 든다 그러면 이 끝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안 풀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건 왜 묶었느냐 반짝이 추세가 반짝이는 점점 좀 안다는 부착하지 않는 그쪽으로 가죠 근데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얘는 저항이 있어 봐야 얼마 있지 않아 15cm, 25cm 해서 총 길이가 40cm 50cm가 넘어가면 캐스팅할 때 부담스러우니까 채비 길이가 40cm라고 하면 애기 달고 뭐추 달고 이렇게 하면 총 길이 50cm 넘어가요 그러면 툭하다 수면에 다 그럼 부드럽게 캐스팅한다고 저 작년에 갑오징어때제 장비 수장시킨 거 보셨죠? 몇년 만에 한번또 수장시켰는데 그런 경우도 생겨 탐색해 보셔야 되거든 입질 없고 그렇게 하면 15, 25에서총 40cm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목줄부터 재느냐 핀돌의 끝부터 부 재느냐 이총 길이는 5cm 정도 차이 나니까 목줄부터 재세요 그냥. 그러면 총 길이는 5cm 45cm 정도 되고 50cm가 애기를 달면 약간 넘어갈 겁니다 그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제조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1 0 핀돌의 정도면 무난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1 0핀돌에 4개를 쓰는 거예요 왜 4개냐 애기 3개 달고 추 하나 달고 이게 일반적이니까 이걸로 끝나는데 응용하시면 돼요. 여기 줄을 달았어. 애기 하나 달고 베이지 고추장 하나 달고 나는 문어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. 그래서 문어 전용 애기 뭐 이런 것도 달고 이렇게 됩니다. 여기가 바닥이라고 할게요. 그러면 채비 정렬은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봉돌이 이렇게 가고 얘들이 쭉 따라올 거야. 추는 추대로, 애기는 애기대로 각각의 액션이 자유로워. 물속에서 유용하는 그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고 문어가 잡았을 때 얽히설키 그게 나올 수도 있어서 랜딩에 걸어 올리는데 실패할 확률이 뚝 떨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위에 반짝이는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선장님께서 다는 게 요즘에 유리하다 하시면 다르셔도 되고 물발을 너무 많이 타 그래서 내차비는왜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냐안 다르시면 되죠 자, 자작을 하시려면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 핀돌의 하나 길이가 바닥에 안착했을 때 약간의 단차를 주게 돼요 끝에 닿자마자 난 바로 올릴 수있어 이게 아니고 쿵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쿵쿵 이렇게 되든가 요 핀돌의 높이가 실질적인 단차가 됩니다 바닥이라 치면 이만큼 30cm 되는 건돌멩이 돌멩이 그냥 문어 낚시에서는 기본입니다 여는 적어도 막 1m 막 50cm 이상 그런 거니까 채비의 기둥주는 꼭 있어야 되고 12호가 강성 스크래치에 적당하고 맞마저도좀 많이 스크래치 난것 같으면 확인해 주시고 채비는 꾸준히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문어 낚시에서는 적어도 20개 정도는 갖고 가세요 어?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? 나 그럼 기성채비 할거면돈 많이 들어가잖아 잡고 싶으시면 채비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안 쓰시면 어? 뭐 달봉이 말이 틀렸네 난 오늘 두세 개밖에 안 썼고 뭐한 15개, 17개 정도 남아서 다음에 쓰시면 되잖아요 20개를 초반에 준비하시고 다음에 또 갔는데 15개 남으면 쓰세요 그때 5개만 또 구매하시면 되잖아 자 그렇게 하고 이 채비는 단점이 거의 없어요 이게 스탠다드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쓰시니까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또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큰 핀돌에 요거 요거 비싸 비싸고 또 하나는 단차가 3cm 밖에 안돼 조류가 이렇게 하면 채비가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 바닥에서 2, 3cm가 아니고 여기 1.5cm 정도 밖에안 돼요 옆으로 45도 눕느냐 물속에서 어떻게 눕는지 어떻게 알아 더 눕는 경우도 생기고 더 서는 경우도 생겨요 실제 바닥에서 높이가 요 핀돌의 높이보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 2cm? 1.5cm?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이 부분에서 인터핀도레 10호를 빼버리고 양핀도레 핀돌에. 인터핀도레는 강성이 굉장히 세 이거를 벌려지려고 하면 원줄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어니딱 끊어지고 힘이 너무 세요 그냥 핀도레는 걸기만 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게이 휘어지면서 터질 경우도 생기거든 봉돌에는 가급적이면 그냥 일반 핀도레 사용하시는 게 좋아 어린봉돌 채비라고뭐 그렇게 명명들 하시는데 밑 걸렸을 때 봉돌이 걸리면 애누이 없어 안 빠져요 V자용 홈이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얘가 걸리면 이건 안 빠져 배는 쭉 흘려갈 뿐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배질은 없으니까 한번 봉돌이 걸리면 안빠져 원줄 손실을 좀 없고 다른 애기들을 좀 살리려면 이 녀석은 약간약한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1 0양핀돌에 하시면 바닥에 바닥에서 아까보다 이 핀돌이 하나보다는 약 1cm 이 정도가 조금 더 떠지죠 나는 바닥에도 하는데 굳이 단차 띄울 필요 없어 그러면 문어가 못달려들잖아자 여러분 문어가 저 멀리서 쫓아와서 덮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다른 8개 다리 중에 두개로만할 수도 있고 다섯 개로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원체 랜덤이라 이 방법이 쓴다 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방법이 틀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에좀 유연함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의 조언은 오히려 안 들으시는 게 좋아 요 녀석보다 단체가 요정도 약 1cm가 길죠 그래서 양 핀도리를 다는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나 두 가지 단점 중에 방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웨슬리브 슬리브 구멍이 하나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 있다는 소리고 웨슬리브 1.2mm 파이프 안쪽 그 넓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이게 내경 1.2mm면 채비의 기둥줄이 12호면 두번 통과가 됩니다 자 윗부분을 생략하고 한번 통과 돼 한번 통과 하셨어요 한번 통과 하시고 여기다가 작은 핀돌에 히퍼를 직접 4개를 꽂으시는 거예요 두개세개 여기까지 4개 파이프가 있죠 핀돌에 4개 꽂았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해서 쭉 당겨요 당기면 요 부분이 생기죠 요요요 요, 요 고리 이 고리를 조금 보시기에 잘 움직일 것 같은 좀 넉넉하게 그 정도 잡아주세요 슬리브 하나 하시면 이게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슬리브 두개 하자니 또 아까워 제가 너무 쪼잔한가? 이 채비 체비, 저 채비를 많이 써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워 이 부분을 좀 넉넉하게 기둥줄이 가장 싸가성비의관점에서자 적당하게 이 정도 해주시고 찝을게요 이것만으로 하면 엄청 간단하지 그리고 짧게 자르면 요 부분이 쏙 빠져 길게 자르면 왠지 엉킬 것 같고 그래서 자르기 전에 여기 한번 묶었습니다 한번 귀찮아 손 한번 더 가니까 그러나 마음은 안심할 수 있어 슬리브 하나니까 가성비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매듭 하나 지어줬어요 보여드리려고 좀 길게 묶었는데 하시다 보면 짧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 슬리브가 찢어지기 전엔 안 빠져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너 아까 여기 왜 양핀 도래 안안 했어?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핀 도래 하시고 직접 양핀 도래 하시면 더 길어지겠죠? 그거 좋아 괜찮아 원체 그 바닥이 거치니까 단차 그렇다고 10cm 이건 좀 오버하고 이 단차가 5cm 정도는 되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핀도레 하시면 충분히 5cm, 8cm 나오죠 여기? 그래서 저는 출조할 때 핀도레 자주 갖고 다닙니다. 핀도레에는 손가락만한 테클박스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종류별로 놓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. 나는 나에게 단차를 결정해서 만들어서 다니겠다. 제가 하는 채비는 자 나일론 12호 자좀 미니멀하게 만들게요. 슬리브 내경 1.2mm로 하고 바로 통과를 시킵니다. 그리고 그대로 해줘 이거 왜 여기 묶으라고 했냐면 의구심이 생겨 많이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저는 이 슬립으로 찝었는데 털려나간다 그럼 아내 고기가 아니구나 <웃음> 전 포기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경험이 좀 생기다 보면 일정 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한다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찝어줘요 골이 생겼죠 그 밑에 팔로마노트로 10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저는 조류에 내 채비가 쭉 떠내려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달아줘 그래서 처음에 고리부터 여기까지 40cm를 딱 잽니다 여기부터 이제 하는 건데 1mm짜리면 돼요 슬리브 하나 놓고 채비 구슬 이거는 총 지름이 4mm짜리 구슬이에요 채비 구슬 하나 놓고 슬리브 놓고 채비 구슬 하나 놓고 10호 핀도레세개 넣습니다 그리고 채비 구슬 또 하나 놓고 그다음에 슬리브 이런 모양 형태로 나오죠 얘들은 아직 찝지 않았어 끝부분부터 끝까지 40cm라고 치겠습니다 40cm에 슬리브를 또 하나 달아줘 너무 기니까 좀 잘라낼게요 1.2mm 슬리브를 넣고 핀돌에 봉돌용 핀돌에 하나 넣고 1.2mm는 12호가 두번 통과가 됩니다 쭉 당기고 얘는 유격이 별로 여유가 별로 없어도 돼요 처음 길이부터 여기까지 80cm 정도 되거든요 캐스팅도 유용하고 웬만한 자잘한 돌멩이들은 타고 넘으면서 스크래치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집었는데 여기다 또 넣는 게 이게 낭비 아니냐 이것집고이 구슬이 여기 많이 치대다 보니까 얘가 조금만 덜집힌 데가 있으면 구슬이 얘를 팍팍 때려 그다음에 이 풀리는 거에 도움을 주더라고 이것도 경험이죠 이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전 여기도 집고이 슬리브를 여기에 굳이 두는 이유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단차 조절이 가능해요 이 끝에 부분 슬리브를 여기 뭐가지 여기부터 딱 3cm 줍니다 이것도 3cm에서 대략 6cm가 나와요 이건 전좀 채비 만들 때이 부분은 정교하게 해서 3cm를 딱 집습니다 무슬이 있고 핀도레가 있고 슬리브가 또 있죠 얘들이 잘 움직이게 한 후에 이 부분을 집어 주고 약간 여유를 줍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이 얘들이 잘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제 채비는 이러합니다 저는 이 채비를 가장 많이 썼어요 올해도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많이 출조 갈 거니까 시인성 때문에 레이저 얘기는 하나쯤은 꼭 달아 주셔야 되고 베이직하게 고추장도 하나 달아 주셔야 되고 좀 투자하셔서 문어 전용 얘기 뭐 이런 것도 달아 볼 것도 하고 올해 제 채비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다닐 거예요 저는 제 채비가 날리는 게 너무 싫어 봉돌이 땅에 닿고, 원줄이 이 조류에 휙 날리는 라인. 그거 있으면 감도도. 하긴, 물론, 뭐, 그렇게 감도 민감할 필요가 없는 장르니까. 그거에도 뭐좀 지장을 주고 해서, 슬랙라인이 있기 때문에, 예, 딱, 이렇게. 터가 여섯 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녹던 거머리 포인트 가면 거기 25, 30이야. 완조되면 30미터 넘어요. 내 채비가 둥둥 떠들어가는 것도 싫고, 슬랙라인 생기는 것도 싫고. 그래서, 제 채비는 반짝이 없이, 이렇게, 이렇게만. 오히려 반짝이 필요하다 그러면 스테이라고 하는 거 검색해 보시면 있어요 거기에 틴셀이 있거든요? 그런 거달면 되지 그게 되려 덜 떠들어갑니다 애기는 기본 베이지 고추장 밝은 색이면서 붉은 색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녀석도 또 고추장인데 이거 뭐 다른 전형 애기 그런 거 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레이저인데 이거는 모차르트에서 협찬해 주셨어요 근데 레이저에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 이렇게 튜닝하시면 되겠다 하나 부연 설명 드리자면 요 녀석인데 이 녀석이 있으면 뭔가가 하나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 쇼크리더 자, 부연 설명이 하나 필요한데, 그 문어 전용 애기입니다. 자,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가장 큰 차이는, 뭐, 애기 사이즈, 블레이드도 있고, 소리, 뭐, 이런 거, 그, 레틀, 뭐, 이런 것도 있고 한데, 제일 큰 차이는 후계 두께에요. 강선의 두께. 자, 여러분, 밑걸림 걸리면 돌만 생각하시죠? 로프, 한번 걸리면 끝장입니다. 안 펴져, 얘는. 어? 그래도 조금, 연하게 만드셨네? 이건 서버에 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? 이런 녀석을 쓰면, 기둥줄이 튼튼하다 보니까 원줄 부분에서 많이 터져 재수가 없으면 원줄 묶은 그 끝부분이 아니고 중간에서 원줄 관리 조금만 안돼 있으면 그런 데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쓰시려면 일부러 약하지만 강성이 괜찮은 모노라인 1 0포를쇼크리더로 묶으셔야 돼합사는 당기면 늘어난 성질이 없어 연신율이라고 하는데 그냥 짱짱해요 마일론줄은 약간 늘어나 늘어난 성질 그게 있어서 내가 탁 참질했을 때찍 늘어나면서 쇼크를 완충장치를 좀 해준다 해가지고 쇼크 리던데 여러 가지 다른 목적도 있지만 10호 나일론 줄로 약한 2m, 3m 정도만 하셔도 하루 지인종일 낚시하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터져 나가더라도 그 부분에서 터져 나가고 원줄은 보호할 수 있어요 애기 뭐 이런 것들은 손실이 있을지 언정 물어 낚시에서 애기 아끼고 채비 아끼면 안돼 잡으시려면 털리는일 이런 것도 다 감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물어 낚시입니다 매듭은 간결한 게 좋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시청자님께서 그 토성채비를 써도 되느냐 했는데 제 답글은 토성채비가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먹힐지언정 애자를 다시면 안 됩니다 했거든요 자 마무리를 한다면 저에게 여름 문어 낚시에서 물론 가을 11월 12월까지 도 나가십니다 문어가 있다면 그럼 뭐 그때까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콕 집어서 여름 문어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,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체력이라고 할 겁니다. 예자를 달았어. 작년에 보니까 무슨 뭐, 애자 비슷한 봉돌도 있던데, 조금 뭐, 장난쳐가지고 뭐, 훅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으셨던데, 절대 하지 마세요. 비추합니다. 적극 비추해요. 봉돌은 무게로서의 역할, 신성, 그런 딱두 가지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. 봉돌은, 물어낚시에서. 이걸로 놓치는 게 아깝다? 그, 밑걸림 어쩔 건데. 1.5호, 2호라고 말씀드렸어요? 안 터져! 설령 터져! 뭐, 채비 터트리고 뭐 이런 거 훅이 빠져나가고 핀도레가 터지고 애기가 털리고 봉돌에서 걸리고. 얘는 아예 최하 바닥층에 있는 게 봉돌이거든요. 여기에 바늘이 한 개만 있어도 그거 팔 버티고 있고 그거 원줄이 굉장히 질기고 얘도 질기고 그 바늘이 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거기에 따른 그 체력 소모가 여러분 진종인의 낚시를 망쳐요. 봉돌에는 절대 봉돌만 쓰세요. 축강돼 있으면 좋습니다. 그냥 봉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축강 테이프 이렇게 붙이시는 것도 좋아요. 다 좋은데 봉돌로서의 역할만 하게. 바늘 뭐 무슨 돌기 있고 절대 비추니까 체력 안배를 위해서. 저에게 누구든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거예요. 여름에는 체력이 문어낚시에서 체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하고 수분 섭취 잘 하셔야 되고 저는 우산 모자라는 것도 이동할 때 벗었다 꼈다 했는데 차라리 그게 그게 체력 안배에는 훨씬 낫습니다. 윌사병 이런 거 조심하시고 코로나 특히 조심하시고 봉돌에 뭐 달지 마시고 제 채비는 이렇다는 거 다른 채비들은 이러저러 했다는 거선언 가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문어낚시에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